안녕하세요. 감성아웃입니다. 오늘은 이천에 들어선 102세대 규모의 타우너스 단지 m o 2 0 2차 분양 현장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천 지역 내에서 상위급에 속할 만큼 규모가 큰 현장인데요. 평지기반인데다 동강거리도 널찍하여 차량과 도보통행이 수월하고 일조권 침해 없이 유유자적하며 생활할 수 있는 집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4층 높이의 수직형 타운하우스로 각 층마다 침실과 욕실을 설계하여 생활 공간의 접근성을 높여주었고요. 최상층 부분에는 널찍한 다락방을 만들어 가족끼리 생활하시기 좋은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이천 시내의 바로 위쪽 지역인 백사면 모전리에 있는데요. 시내 번면까지 도로가 쭉 이어져 있고 자차를 이용하시면 10분 내로 시내 진입이 가능해 각종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시기에도 상당히 편합니다. 또한 바로 옆에 백사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어서 자가차량으로 출퇴근 시에 정문간 도로를 바로 타실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고요. 이천지역 내의 유일한 이마트도 여기에 입점해 있는데 자차로 5분거리라 먹거리나 생필품 구매하러 가시기에도 상당히 편합니다. 물론 도보거리에 편의점과 보수종류장이 있어서 도보 생활하시기에도 큰 불편이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자녀두신 분의 경우 통학에 대한 부분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이곳 주변으로는 도지초등학교, 중포중학교, 이천고등학교까지 통학 가능한 초중고 시설을 모두 지니고 있어 교육 여건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단지바로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면 20분 내로 모두 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있기에 등학교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지역 내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하는 대단지 타운하우스이면서도 주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라 장기적인 시점에서 보면 지역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 기대되는 현장이고요 시내와도 멀지 않은 위치라 주거폐일성도 좋으니 자세한 실내의 모습 함께 살펴보시고 새집 마련을 위한 좋은 집정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